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친에게 점수를 따고 또 배려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남자친구를 칭찬해줘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여자가 노력을 해주면 꼭갑질하고 꼴값하는 놈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자 선배들이 남자한테 잘해주면 남자들이 지달라줄 알고 결국에 여자를 헌신짝처럼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애쉬당초 길을 잘 들여놔야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시겠죠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실제로 그런 남자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의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요. 그러다가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은요. 사실 여자에게는 요 그동안 남자를 좀 견제했던 마음을 놓게 되거나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되는 그런 순간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여자는 더 많이 남자에게 주려고 하고요. 남자는 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남자들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자에게 처음처럼 계속 잘해주는 남자겠죠 그런 문제의 남자들, 꼴값을 하고 갑질을 한 남자들 여자가 잘해줬더니 자기가 대단해서 여자가 자기한테 뻑간 줄 알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슬슬 여자를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나중에는 자신을 위해서 길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여자의 그 노력을 당연시하게 되고요. 만약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을 내기도 하고 은근하게 이별을 암시하는 그런 말들로 협박 아닌 협박으로 꼴값을 떨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린 이런 놈들을 빨리 캐치해내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놈들은 요 평상시에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인드를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승진이나 합격같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자친구에 대한 감사나 다른 사람의 그 노력을 공으로 돌리고 있는 남자라면 합격점을 줄수 있는 남자겠죠. 반대로 지가 큰 공을 세웠다고 말하거나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이라면 조금 싹수가 보이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여자친구에게 가방을 사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자친구에게 가방을 선물해 준 남자친구가 이제서야 가방을 사줘서 참 미안하다. 앞으로는 더 좋은 걸 사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괜찮은 남자일 거고요. 내가 정말 어렵게 구했어. 너 이거 정말 좋아하지? 나 되게 멋있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역시 탈락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데이트를 할 때도 이런 경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자친구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잘 먹었어. 여기 데리고 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다음엔 더 맛있는 거 사줄게 나도 오늘 너하고 같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통과겠죠 그런데 내가 이런 데는 또좀 알지 여기 진짜 유명한 데야 내가 엄청 어렵게 찾아서 데리고 온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아마 갑질하고 꼴값하는 남자의 성향이 조금 더 풍긴다고 할수 있을 거예요 입사시험에 합격한 남자와 대화를 나눴을 때 항상 네가 내 옆에 있어준 덕분에 내가 오늘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긴다면 역시 좋은 남자일 거고요. 다른 애들 다안 됐는데 나만 됐잖아. 내가 이번에는 진짜 될줄 알았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제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겠죠? 딱히 정해진 멘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관찰해서 듣다 보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건지를 우리는 평상시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대화의 뉘앙스 말고 평상시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남자인지 아닌지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사이에 흔히 있는 다툼과 싸움이 있었을 때의 상황인데요. 누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 빠르게 용서를 구해오는 사람이라면 제법 믿을 만한 좋은 남자일 거고요. 그 남자는 분명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부족해서 라면서 여자의 마음을 달래려고 할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 여자친구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게더 불편해서 그런 배려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싸우고 나서 잠수를 타는 행동을 한다든가 확 나가버리는,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남자들이라면 내가 지금 화가 엄청 많이 나있어 라는 걸 티내는 중인 그런 남자예요 네가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배려해주고 이해해왔어 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구분이 조금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간 생생내는 남자에게서 이런 느낌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핵심을 추려보면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행동이나 말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이나 말인 것인지 그 안에 늘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인지 이걸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가만히 보면 이런 남자들의 성향은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또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열중하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데집중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좀 철이 없는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생각이 있는 남자들은 요 상대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감사하는 남자들인 거고요. 갑질하는 놈들은 그게 없는 놈들이죠. 그래서 이런 남자는 손절하는 걸 강추하고 싶어요. 그래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갑질하는 남자들은 요 정말 아프게 대이고 상처를 받아야 다른 여자에게 호구로 정말 이용당해봐야 그때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물론 영영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를 계속 기다려줄 자신이 있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요 순수하기 때문에 잘 가르치면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철없는 이런 남자들은 요 이미 성인이거든요. 가끔은 귀엽게 보일 때도 있지만요. 이미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뒷목 잡을 일이 자꾸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선배 언니들의 말처럼 남자에게는 절대 잘해주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여자든 남자든 좋은 남자를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최선을 다해주고 올인하라는 건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래야 적어도 그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는 빨리 구분할 수 있죠 그래야 또 새로운 놈을 다시 만나든지 아닌지 할수 있잖아요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과 만나면서 뭔가를 자꾸 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해주는 남자라면 괜찮은 남자니까 꽉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